2월에 가볼만한 곳을 찾고 계신가요? 제가 지역별로 2월에 가볼만한 곳 베스트5를 추천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캠핑과 여행 전문 채널 빵이네TV입니다 오늘은 지역별로 2월에 가볼만한 곳 알찬 여행코스 베스트5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어, 빵이네TV 구독하시면 캠핑과 여행에 대한 따끈따끈한 정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소개해드릴 여행지는 모두 제가 직접 가서 촬영한 영상이니까요 어, 여행지에 대한 추가 의견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정성스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에 가볼 만한 곳첫 어, 번째는 단양입니다 어, 단양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여행지인데요. 아, 정말 언제 가도 좋은 곳입니다. 단양 여행 코스 첫 번째는 구경시장인데요. 구경시장에서 어, 순대국밥을 먹고 오성통닭이랑 마늘만두를 구매하시고 간단한 군것질거리도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코스는 카페 산입니다. 카페 산은 가격대가 좀 있는 카페인데 어, 그보다 값어치 있는 멋진 풍경이 덤으로 따라오는 곳입니다. 어, 카페에서 판매하고 있는 빵도 기본 이상은 하고요 이 패러글라이딩도 가능한 멋진 곳입니다 카페 산에서 멋진 풍경을 구경하고요 다음 코스로 갑니다 다음 코스는 도담산봉입니다도담산봉은 어, 단양 8경 중에서 1경으로 꼽히는 곳인데요 어, 유람선을 타고 구경도 할수 있습니다 어, 도담산봉은 조선이 개국할 때 태조 이성계를 도왔던 정도전이 자주 찾던 곳이었는데요 정도전의 호가 삼봉일만큼 도담 삼봉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도담 삼봉에서 힐링하고 다음 코스인 만천하 스카이워크로 이동합니다. 만천하 스카이워크는 남한강 절벽 위에서 한 80m에서 90m의 수면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하늘길을 걷는 스릴을 맛볼 수 있는 스카이워크입니다. 저는 전국의 여러 스카이워크를 가봤는데 단양 만천하 스카이워크가 가장 짜릿한 스카이워크가 아닐까 합니다. 이 스카이워크만 가도 좋은데 이곳에 가면 이 짐와이어나 아니면 알파인코스터도 체험이 가능하니까 조금 더 스릴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체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코스는 스카이워크로 같이 코스로 엮어볼 만한 단양잔도입니다. 총길이 1.1km의 단양잔도길은 어, 남한강 안벽을 따라서 트래킹에 낭만하고 이 짜릿한 스릴을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끼 터널에 가서 특이한 풍경을 느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양 마지막 코스는 좀 특이한 맛집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달라스 햄버거입니다. 단양 구경시장에서 멀지 않은 곳인데 김밥이나 떡볶이 같은 분식도 판매하고 있는데요. 정말 맛있었던 시그니처 메뉴는 에그 햄버거입니다. 예전에 어릴적에 터미널 앞에서 팔던 햄버거 맛인데요. 가격도 저렴하고 아주 맛있게 먹었던 곳입니다. 단양에 가보신다면 가볍게 드셔보시길 추천합니다. 2월에 가볼 만한 곳, 두 번째는 강화도입니다. 강화도는 제가 얼마 전에 다녀와서 소개를 해드렸던 곳인데요. 만족도가 정말 높았던 여행지입니다. 강화도 첫번째 코스는 갯배 생선구이 인데요 이 숯불에 구워먹는 이 생선구이가 아, 정말 맛있어요 숯불에 구워먹는건 뭘 구워먹어도 맛있죠 가격은 조금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아이들도 잘 먹고 저도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밥 먹고 강화도 여행지 첫번째 코스는 강화루지입니다 강화 시사이드 리조트에 있는 강화루지는요 이 곤돌라를 타고 올라가서 이 특별한 동력장치 없이 카트를 타고 내려오는 레포츠 시설입니다 어, 트랙 규모는 1.8km 이고요 두가지 코스가 있으니까 이 코스별로 어, 체험을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강화도에 왔으니까 고인들도 봐야죠 강화도 고인들도 둘러보고 이 앞에 있는 강화역사박물관도 같이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인들을 보고 잠시 쉬어가는 코스를 넣어봤습니다 어, 조향 방식입니다 강화도는 1970년도까지 직물산업이 번창한 고장이었는데요 이곳 조향방직은 1933년 강화도 지주인 홍재묵이랑 홍재용 형제가 민족자본으로 처음 설립한 방직공장입니다. 조향방직은 강화도 전체 인프라를 바꿔놓을 만큼 영향력이 상당했었는데 1970년대 중후반부터 이 대구로 직물산업이 이동하면서 강화도의 직물산업은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후에조향방직은 단무지 공장이나 젓갈 공장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했었는데요. 2017년에 보수공사를 거치고 이렇게 다시 카페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방직기계가 있던 작업대는 이제는 앉아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테이블이 되었는데요. 엄청나게 큰 특이한 카페입니다. 강화도 웰코스 다음은 성모도 미네랄 온천입니다. 어, 성모도는 이제는 차를 타고 갈수 있게 되었는데 온천가볼만한 곳으로도 제가 소개해드렸던 곳인데요 어, 미네랄 함량이 상당히 높은 온천입니다 노을 어, 시간을 맞춰가면 어디에서도 보지 못한 온천의 풍경을 이 성모도 미네랄 온천에서 느껴보실 수 있으니까 어,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천을 하시고 근처의 해명산, 두부촌에서 든든하게 식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성모도에서 숙박을 하신다면 성모도 자연휴양림을 추천드립니다. 어, 가격도 저렴하고요. 국립휴양림이라서 관리도 아주 잘 되고 있는 그런 자연휴양림입니다. 2월에 가볼 만한 곳, 세 번째는 전라남도 순천입니다. 사실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거리가 멀어 가지고 자주 가지는 못하는 곳인데요 가면 항상 맛있는 음식이랑 멋진 풍경에 만족하고 돌아오는 곳입니다 어, 순천 여행코스 시작은 순천만 습지에서 시작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순천만의 습지는 우리나라 갯벌 가운데서 어, 영습지가 남아있는 유일한 갯벌이어서 자연생태사 측면에서 높은 보존가치를 지니고 있고요 이 일대에는 주로 갈대군락하고 칠면초군락이우점종으로 자리잡고 있어서 많은 철새들의 서식지가 되어주고 있는 곳입니다. 순천만습지에 가면 정말 멋지게 펼쳐진 갈대밭하고 이 하늘 위로 날아가는 철새들이 정말 멋진데요. 이런 풍경들을 보면서 순천만습지에서 가장 멋진 풍경을 볼수 있는 용산전망대까지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순천, 다음 여행코스는 순천우장입니다 어, 순천에는 전통시장이우장이랑 아랫짱이 대표적으로 있는데 국밥축제도 열리는 우장을 추천드립니다. 어, 순천우장에는 이렇게 국밥골목이 있는데 가격도 저렴한 맛있는 순대국밥을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순대국밥을 주문하면 순대국밥이 나오기 전에 순대하고 머리고기를 이렇게 내어주시는데 어, 7천원이래 가격에 국밥하고 순대, 머리고기까지 먹을 수 있는 가성비 최강집입니다. 그리고 순천드라마 촬영장에 가서 어, 과거 골목을 둘러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순천드라마 촬영장은 60년대 순천 읍내거리나 어, 70년대 서울 봉천동 달동네를 재현해 놓은 곳인데요. 어, 순천드라마 촬영장은 2006년 사랑과 야망을 촬영하던 세트장이었는데 허삼간이나 강남 1970 말모이 같은 영화도 여기서 촬영을 했습니다. 순천 여행코스 마지막은 순천만 국가정원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은 대한민국 1호 국가정원인데요. 2013년 4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개최하면서 조성되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은 요 세계 11개의 나라들이 참여해서 각 나라들마다 특색있는 전통양식하고 멋을 자랑하는 세계정원이나 작가나 시민, 기업체 등이 공모를 통해서 참여한 참여정원 정원과 호수, 연못, 계곡, 습지 등 물이 가지는 다양한 경관을 즐길 수 있는 10개의 물의 정원하고 상수리나무숲메타세카이어숲소나무숲현백나무숲 이런 것들이 곳곳에 배치된 숲의 정원 등이 있습니다. 2월에 가볼 만한 곳 네번째는 강원도 철원입니다. 철원 여행은 철원 동송시장 근처에 있는 철원 군인맛집인 한우 진국 설렁탕에서 뼈다게장국을 시원하게 먹고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묵은지가 푸짐하게 올라가 있는 뼈다게장국을 먹고 본격적인 여행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철원 여행지 첫 번째는 서태지와 아이들의 뮤직비디오를 찍은 노동당사인데요. 노동당사는 옛 조선 노동당의 철원군 당사 건물입니다. 1층 구조를 보면 몇 개의 방은 공간이 매우 협소해서 한두 명이 사용하였거나 취조실로 사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6.25 전쟁의 참화로 검게 굴린 3층 건물의 앞 뒤에는 포탄하고 총탄 자국이 촘촘하게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노동당사는 2002년 5월 31일에 등록문화지 제22호로 지정되었는데요. 상징적인 건물이 도로 옆에서 이렇게 서 있는 걸 보니까 조금 이상한 생각도 듭니다. 다음 코스는 노동당사하고 멀지 않은 백마고지입니다. 백마고지는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북서쪽으로 한 12km 지점에 있는 해발 395m의 고지인데요. 군사적인 관례에 따라서 395고지라고도 합니다. 6.25전쟁 때 국군하고 중공군이 이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한 전투를 벌였고요. 심한 폭격으로 산등성이가 허옇게 벗겨져서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마치 백마가 쓰러져 누운 듯한 형상을 하고 있어서 백마고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순국선열에 대한 예를 갖추고 다음 코스인 직탕폭포를 추천합니다. 그만. 직탕폭포는 한탄강 볼류에 위치한 폭포인데요. 이 평평한 현무암 위에 형성되어 서 우리나라의 다른 폭포하고는 좀 다르게 화천면을 따라 넓게 펼쳐져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직탕폭포는 용암이 겹겹이 식어서 굳어진 현무암 위로 오랫동안 물이 흐르면서 풍화와 침식작용을 받는 과정에서 현무암의 주상절리를 따라서 떨어져 나감으로써 계단 모양의 폭포가 형성된 것으로 높이는 한 3m에 불과한데요 너비는 80m에 이르는 큰 규모의 폭포입니다 한국의 나야아가라 폭포라고 불리는 이 직탕폭포도 철원 여행 코스로 같이 넣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철원 여행의 하이라이트 이 고속정으로 이동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고석정은 강원도 철원군 동선읍 장흥리에 있는 그 정자하고 그 근처에 일대를 일컫는데요. 어, 정자를 세운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요. 신라 진평왕하고 고려 충수왕이 이곳에서 머물렀다고 전해집니다. 강 한가운데는 높이 한 10m 정도 되는 고석암이라는 바위가 서있는데요. 어, 굉장히 절경을 만들고 있고 조선시대 의적으로 의 활용했던 인껍정이 이곳에 숨어서 활동하기도 했던 곳입니다. 고석정에서 나룻배를 타고 이 고석정의 절경을 둘러볼 수도 있는데요. 가격이 비싸지 않으니까 만약에 고속정에 가신다면 이 나룻배를 꼭 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철원의 맛집을 추가로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철원 갈마릅 직영리에 있는 고향 식당입니다. 시원한 짬뽕이 양도 아주 넉넉하니까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월에 가볼만한 곳. 마지막 다섯 번째는 충남 서안하고 태안입니다. 사실 서산하고 태안은 멀지 않은 곳이라서 제가 같이 코스로 엮어봤는데요. 서산 태안 여행지 첫 번째는 간오람입니다. 간오람은 밀물하고 썰물에 따라서 육지가 되기도 하고 섬이 되기도 하는 그런 암자인데요. 원효대사가 세웠다고 하는데 그 출처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고려 말에 무학대사가 이곳에서 수행을 하던 중에 달을 보고 호연이 돌을 깨우쳤다고 해서 암자 이름을 간오람. 이라고 하고 섬 이름을 간월도 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이쁜 풍경에간월함을 보고 어, 근처에 영양굴밥집에서 식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서해안에서 채취한 굴로 돌솥밥을 지어서 나오는데요. 근처에 여러 영양굴밥집이 많은데 큰 마흔 영양굴밥 이라는 곳이 푸짐하고 맛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철새 서색지인 천수만에 위치하고 있는 서산 버드랜드도 추천드립니다. 이 서산 버드랜드는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인 서산 천수만을 체계적으로 보정 관리하고요 체험 교육 중심의 생태관광 활성화에 주력하고자 추진된 곳인데요 전망대에서 망원경으로 철새도 볼수 있고 이 곳곳에 체험을 할수 있는 곳도 많아서 알차게 즐기실수 있습니다. 이제는 태안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안면도에서 가장 큰 해수욕장인 꽃지해수욕장입니다. 이 꽃지해수욕장은 바닷가를 구경하기만 해도 좋은데 꽃지해수욕장의 명물인 할배바위하고 할배바이가 꽃지해수욕장의 아름다움을 더해주지 않나 합니다. 할배바위 할배바이는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6 9호인데요 어, 우리나라 대표 일몰 포인트고요. 항상 사진작가하고 관광객들의 발길이 줄을 이을 정도로 장관을 이룬 곳입니다 꽃지해수욕장은 긴해변을 따라서 붉은 해당화가 많이 핀다는 데서 화지로 불리다가 한글 명칭인 꽃지로 이름이 붙어졌는데요 백사장 길이가 3km에서 4km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넓고 수심도 완만해서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꽃지해수욕장을 둘러보고 태안 안면도의 대표 메뉴인 개국지를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개국지는 충청남도의 향토 음식인데요 이 개를 손질해서 겉절이 김치하고 함께 끓여내는 음식인데요 맛집은 딴뚝 통나무지식당입니다 어, 비슷한 간판의 식당이 많은데 찾게 어, 있는 딴뚝 식당은 후발주자이고요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나오는 딴뚝 통나무식당이 원조집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가격은 좀 있는데 아주 맛있게 먹었던 곳이고요. 어, 식사를 하시고 이 앞에 있는 카페에서 커피 한잔 하시는 것도 코스로 엮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2월에 가볼 만한 곳 베스트 5를 찾아봤는데요. 어디가 마음에 드셨나요? 빵이네TV 구독하시면 캠핑과 여행에 대한 따끈따끈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부탁드립니다. 빵이네 캠핑과 여행은 계속됩니다. 고맙습니다.